안녕하세요. 그림책으로 활용한 안전교육 강사 임진입니다. 오늘은 콜록콜록 미세먼지에 관한 그림책 푸른 마을을 지켜를 준비했습니다. 자 그럼 아이들의 흥미를 끌고 아이들이 안전한 생활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림책을 한번 읽어볼까요? 그림책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? 미세먼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이와 상호작용하면서 미세먼지는 왜 생기고 미세먼지는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림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실외활동을 못했던 경험 마스크를 꼭 써야만 했던 경험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미세먼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후 그림책에 나오는 동물 친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미세먼지를 이겨냈는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토끼의 이야기를 읽고 미세먼지 많은 날의 기억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특히 미세먼지가 많아서 밖에 나갔을 때 코와 입이 답답했던 경험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그림책의 토끼처럼 실내 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놀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세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감기나 독감 코로나 같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있으므로 아이들은 자신이 쓰는 마스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마스크는 KF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숫자가 쓰여 있답니다. 숫자가 클수록 나쁜 먼지들과 세균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아이들과 마스크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며 어떤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. 먼지가 많은 장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요 차도나 공사장은 위험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먼지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곳을 갈 때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어른과 함께 지나가야 합니다 잠깐이라도 외출하고 돌아오면 옷이나 몸에 미세먼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손과 머리카락을 포함한 몸을 깨끗이 해야 한 것을 알려주세요 손도 깨끗이 씻고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해야 한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집에서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혹시라도 미세먼지가 몸에 들어온다면 몸에서 미세먼지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눠주세요 또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등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 나눠주세요 또한 골고루 음식을 먹어서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푸른 마을을 지켜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림책입니다. 다 같이 보았는데요. 이 책은 페이지마다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.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생각, 아이의 이야기, 글을 바탕으로 한 선생님이나 부모님과의 상호작용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 나눈 내용을 실천을 하는 것이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한 안전이 매우 중요하므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앞서 알아본 마스크 착용의 이유와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이상 그림책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